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막대형 그래프를 이렇게 인포그래픽스럽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좀더 직관적이고 보기 좋은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이제 0부터 100까지 나와 있는 이런 차트 3개 이고요 이 3개의 내용을 표현하는 건데 자 여기 있는 이런 차트를 활용할 때 일단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의료계 펀드 이 농업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맞는 아이콘들을 찾아 주셔야 한다는 건데요 그 아이콘을 어떤 방식으로 찾으실 수 있냐면 저는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활용하는데요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방금 전에 봤었던 그 관련된 이미지를 찾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의료계니까 라고 적어 봤는데요 여기 상단에 있는 스폰서들 리 o r e d r e s u l 이라고 되어 있는 요 라인은 유료입니다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나오는데 아이콘에도 종류가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컬러 형태가 있고요 그리고 선으로 되어 있는 것그 채워져 있는 형태 그리고 라인과 선이 같이 있는 이런 형태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동그란 형태도 있는데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냥 컬러 형태만을 한번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 컬러 형태를 그대로 선택을 하지 않고 마우스를 그대로 올리기만 하면 여기에 다운로드와 그리고 카피 p n g 2 o c l i p 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Copy PNG To Clipboard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 주도록 할게요 이걸 선택하면 Copy To Clipboard Successfully 라고 나오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에 Ctrl V를 누르면 그대로 붙여 넣기가 됩니다 이렇게 아이콘을 가지고 오는 방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줄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아래쪽에 막대형 그래프의 몸통이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나오느냐 삽입 도형 네모 도형을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직사각형 도형이고요 이거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삽입해 볼게요 엄청 넓어도 되고 안 넓어도 되는데 그냥 적당하게 맞춰 줄게요 자, 이렇게 살짝 가리게끔 만들어 줬습니다 자 이게 한 세트예요 그다음 이제 나머지 오른쪽에다가도 뭐 직장인과 그리고 농부 이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이 자료를 그대로 컨트롤 l 프트키 누르신 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서 톡놔 줄게요 그리고 키보드 상단에 F4를 누르시면 이렇게 복제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같은 간격으로 똑같은 자료들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때 이제 길이를 조절해 줄게요 길이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이렇게 이건 좀 낮추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이콘만 위치를 이렇게 변경해 줄게요 그러면은 똑같은 의사 아이콘이 3개가 있고요 여기에 도형들이 배치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이콘만 바꿔주시면 되는데 이 아이콘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자, 파워포인트 2021 버전 이상 마이크로소프트 365를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그림 바꾸기 중에서 여기 있는 클립보드에서 라고 하는 것을 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복사한 것을 한번 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세일즈맨이라고 적어 봤고요 여기에 나오는 여러가지 세일즈맨 아이콘들이 있는데 자이 아이콘을 선택해 볼게요 이 아이콘을 copy png2 클립보드 라고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면은 또 복사가 되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그림 바꾸기 그리고 클립보드에서 라고 눌러 주시면 이렇게 직장인 아이콘으로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는 마우스 오른쪽 그림 바꾸기를 통해서 미리 다운로드 받아놨었던 농부 아이콘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은 농부 아이콘으로까지 딱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의 차트가 만들어진 걸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색상을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죠 색상은 그냥 아무 색깔이나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조금 더 세련된 색상을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 구글 검색을 활용해 보는 건데요 구글에다가 컬러 팔레트 라고 적어 주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의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을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에 있는 이 색상을 그대로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복사를 눌러 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v 누르면 색깔이 붙여넣기가 되는데 이때 내가 마음에 드는 색상의 조합을 활용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것으로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스포이트 여기 색상을 콕찔러서 하나 한번 더 스포이트 눌러서 두 번째 마지막 스포이트 선택해서 세 번째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죠? 자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하느냐 여기 뒤쪽에 있는 선을 삽입을 해줄 건데요 그 삽입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일단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선 도형을 삽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 도형을 Shift 키 누르신 채 왼쪽으로 길게 해주시면 직선이 만들어져요 이때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셔서 선 색을 회색으로 해주도록 할게요 너무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은 이런 회색으로 해줄 거고요 굵기 너비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2PT 정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대시 종류라고 있는데 이 대시 종류를 이렇게 점점점점 파선이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선택을 해줄 거고요 그러면 은 이렇게 점점점점 뭔가 이렇게 점선이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요 이제 왼쪽에 내용을 간단하게 적어줄 거예요 텍스트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찍어서 예를 들어서 0% 글씨 크기 작게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이제 위쪽으로 한칸두칸세칸네칸 칸, 칸, 네칸 정도만 더 만들어줄게요 어떻게 만드느냐 이거를 전부 다 선택하셔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신 채 위쪽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톡 놓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F4를 누르시면 같은 간격으로 복사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기능을 뭐라 그러냐면 재실행 이라고 해요 재실행 이때 20, 40, 60, 80 이런 방식으로 %까지 입력을 해주시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이제 방금 전에 만들었었던 이 내용을 그대로 Ctrl C 컨트롤 V 하는 형태로 가지고 오면 대략적으로 아 이게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왔었던 것처럼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텍스트까지 입력을 해 줬고요 이때 요것을 전부 다 그룹화를 해줄게요 컨트롤 G 선택해서 컨트롤 G 마지막 컨트롤 G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순서대로 나오게끔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여기 있는 것이 맨 오른쪽에 있는 게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나온 순서대로 해볼게요. 클릭하고 쉬프트키 누르신채 클릭. 마지막 클릭해서 하나, 둘, 세 번째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애니메이션. 여기에서 날아오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날아오기. 날아오기를 눌러주시면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스르륵 올라온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날아오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시작을 클릭할 때를 눌러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하나 둘세 번째 순서로 차트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 둘셋 어때요 자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차트를 만들어 줄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방금과 같은 방식으로 만든 자료가 바로 이런 자료다라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어떤가요? 자 이런 방식으로 만드는 거 쉽죠? 여러분들 도꼭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즈,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